모두들, 터라입니다. 제임스 건 취임했다라는 소식을 3개월 전에 전해드린 적이 있어요. 아 그렇습니다. 네, 11월에 취임, 취임을 했는데 그동안 음. 아무 소식이 없었거든요. 근데 하필이면 또 주말에, 우리 네. 시간으로 주말에, 미국 시간은 금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때 인스타를 켜가지고 인스타 라이브로 막 엄청난 것들을 쏟아내는 거예요. 아니 이런 걸뭐 인스타 라이브로 하나 해, 들어갔죠. 네. 근데 이건 아 이건 기사로 써야겠다 싶어서 그 썼습니다. 네. 일단 제임스 건이 누굽니까? 라고 모르는 분들도 계시니까 음. 간단하게 한줄소 편주소개. 영화, 영화감독이고요. 스워스 아이드 스쿼드와 그쵸. 그리고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를 네. 만든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마블과 DC에 모두 있었다가 그쵸. 이제 DC로 완전히 옮긴. 실작은 네. 마블이었죠 원래. 그렇죠. 근데 DC에서 데려간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DCU, DC EU라고 불렀었는데 네. DC 유니버스가 개편된다고 해요. MCU, 네. BTU, DCU 가장 유명한 세계의 그렇죠. 이비유대에서부뉴도라고임 a n i s 다이전과는좀 달라요. 이냐면는화랑 게임, 애니메이션 TV 시리즈, 이는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화는 영화끼리, 그리고 만화는 만화끼리, 음. 게임은 게임끼리. 그래서 레고도는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정이 정도는 이정이도는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정도이정이 정도는 이합도다이 정도는 이정 마블의 케빈 파이기가 있으면 DC에는 네. 제임스건으로 가자. 네. 이런 모양이라 보시면 돼요. 정확하게 그 포지션으로 뽑은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케빈 파이기 본인한테도 메일이 갔다고 합니다. 어. 우리는 DC에서 케빈 <웃음> 파이기를 찾고 있는데 네가 할래? 라고. <웃음> 그렇죠. 가장 웃겼던 소식이었어요. 그렇죠. 야 우리는 DC에 케빈 파이기를 만들 거야. 그러니까 케빈 파이기가 와라. <웃음> 네. 얼마면 되겠니라고. <웃음> 하지만 마블에서 아직 할게 남아있던 케빈 파에게는 안 갔나봐요. 네, 그래서 네, 제임스 건이 네. 왔고. 네. 근데 일단 이미 성공을 거둔 영화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건 안 합친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더 배트맨, 조커 같은 초대박이 난시리즈들 있죠. 아. 네, 이런 거는 DC 엘스월드라는 별도의 세계관을 만들어서 그것끼리 네네. 있는다고 해요. 하긴 그거는 억지로 붙이면 약간 음. 톤앤매너가 안 맞기도 합니다. 네, 그렇죠. 소사이드 스쿼드 옆에 그 조커 영화가 네. 붙으면 사실 튀거든요 그렇죠. 거기서 조커 안에서는 조커가 진짜 세지만. 그렇죠. 소어사이드 스쿼드랑 붙으면 사실 아니죠. 일반인이잖아요. 그쵸, 그쵸, 그쵸, 네, 그렇죠. 그러면 안되니까 네. 네. 그래서 DC가 좀 확실한 우선을 정한 것 같아요 음. 이 와중에 좀 궁금해지는게 하나 있습니다. 네. 네이버 웹툰에 지금 연재중인 웨인 패밀리 어드벤처가 있어요 그렇죠 네. 이게 어떤 역할을 할지가 되게 궁금해요. 어, 여기에서 보부상뉴스랑 붙는군요 그럼요 네. 네네. 아예 상관없게 갈지 아니면 오리지널 이슈에서 어떤 라이트 버전처럼 네네. 그 드라마 시리즈로 갈지 음. 아니면 아예 DCU랑 별개의 유니버스를 따로 웹툰 세상에서 만들게 될지 이런게 좀 궁금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궁금함을 넘어져서 제임스 건이 세로 네. 스크롤 형태의 만화를 음. 미국의 코믹스 판에서 어느 정도까지 관심을 갖고 보고 있을까 세로 음. 스크롤 만화 형식에 대해서 제임스 건이 좀 이렇게 열려 있으면 네. 이미 동양 쪽에서 하고 있는 저저저저 저, 저, 저, 저 메인 패밀리 어드벤처를 그렇죠. 품에 안아줬으면 좋겠다 음. 그런게 좀 있어요 그렇죠. 지미스건 아티스트기도 하니까 그죠, 그죠. 새로운 형식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하고 탐구를 많이 할 거란 말이죠. 네네네 그런 기대가 있는 만큼 좀어 웹툰 세로스크롤을 영화로 바꾼다면. 이 사람은 음. 어떻게 바꿀까? 궁금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마블 쪽에서는 아직 없었으니까. 네. DC에서 먼저 하는 것도 보고 싶네요. 음. 음. DC가 이제 좀 달려야 되는 때라서 잘 하기를 좀 기대를 합니다. 좋습니다. 상치2에 한국 히어로 화이트 폭스가 등장한다는 소식이 있다라고 음. 건베럴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한국 출신 히어로들이 왕왕 나오고 있고 그렇죠. 예전에도 이길이 있었는데 네. 항상 그거잖아요. 그, 그 나라를 바라보는 시각은 음. 그 코믹스 세계관에서 네. 어느 티어로 등장하는 음. 나라냐 그렇죠. 근데 한국 출신 히어로의 티어가 계속 올라가고 있긴 해요. 맞아요. 분명히. 올라가고 마블도 DC도 응. 한국 출신 히어로는 확실히 계속 올라가고 있고 응. 특히 예전에 네스티캣 을 네. 비롯한 한국 웹툰 작가들이 응. 함께 마블과 작업해서 네. 만들었던 여러 히어로들이 있지 않습니까? 응. 그럼 그런 존재들도 실제 전체 유니버스로 속속 들어간다는 얘기 듣고 응. 어, 웹툰하고 같이 나오는거 좋겠다. 재밌겠다. 그렇죠. 어. 어. DC도 분명히 그걸 알고 있을 거고 뭔가 새로운 걸 만들려고 할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좀 기대가 되네요. Thank you.